오늘 저녁은 족발입니다. 족발. 제가 보쌈 족발 e 장하거든요 영상 f 로드 기념으로 저한테 족발을 사줬어요. y o u 시는 c 그거 보고 네가 찾아 나선 거잖아? 고척동 신뢰이지 뭐야? 압냐다 있어. 왜 없어? 돌려는 は... 밥 먹든가 커피 마시든가 나그 여기서 이거 조심스럽구만 <웃음> 우선 미조 씨 픽업 갔다가 근데 촬영이 괜찮을까 모르겠어 저봐요 그 시간 나면 지금 한번 질문 치는데 자도가 가지고 피부가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원래도 제가 코랑 이가 주변이 건조한데 피부가 진짜 갈라져 버린 거예요. 너무 건조해가지고 하관 쪽으로 각질인지 피부 껍질인지 뭐가 이렇게 일어나 있거든요. 친구들이 물갈이 한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외국도 아니고 같은 한반도 올인데 물갈이를 한다고? 외국 가서도 제가 물갈이는 안 해봤거든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지금 드는 생각이 짐을 엄청 열심히 챙겨갔는데 폼클렌징을 안 들고 간 거예요. 폼클렌징 없으니까 호텔에 있는 어메니티 비누를 썼어요. 화장을 한 날이라서 세안을 좀 빡세게 했는데 화한 느낌? 따가운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기초를 바르는데 화장품이 피부에 닿으니까 그때부터 막 엄청 따갑더라고요. 화끈화끈 하길래 이거를 시킬 거라고 친구랑 사이 좋게 마스크팩 붙이고 마스크팩 하니까 이게 또 시원하고 해가지고 좀 가라앉는 기분? 이렇게 마스크팩 붙이고 그대로 기절.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진짜 홍인이 돼 있는 거예요. 빨갛고 막 부어 오르고 그래가지고 무슨 태양처럼 얼굴이 떠 있는데 얼굴이 너무 웃긴 거예요. 아 이거 영상 찍어야지 하면서 깔깔거리면서 혼자 영상을 찍고 친구를 보여주고 친구도 놀래가지고 무슨 일이냐 이러면서 얼굴이 너무 빨간데 그렇게 여행을 할수 없으니까 막 화장을 또 하고 너무 피부가 건조해가지고 마스크 밑으로는 화장이 다 그냥 지워지고 다떠 있더라고요. 여행 왔는데 피부과를 들러야 하나 서울에 모르는 병원보다 내가 다니는 병원을 가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서울에서는 진짜 따가운 거를 참고 여행을 했어요. 피부가 뒤집어져서 좀 속상하네요. 광고 영상 업로드하는 날이라서 바짝 긴장해 있었거든요. 영상 업로드까지 마무리 짓고 마음도 좀 놓이고 긴장도 살짝 풀리고 쉴 만큼 또 쉬었고 해서 짐도 풀어야 되는데 서울에 있는 동안 택배가 몇개또 도착을 한 거예요. 영상도 찍고 싶고 캐리어도 정리해야 되고 제가 15분 전에 인스타그램으로 <웃음> 언박싱부터 할지, 짐부터 풀지, 뭐부터 할까요? 라고 질문을 올렸는데 택배 언박싱 214표, 캐리어 정리 133표입니다. 캐리어 정리부터 해야 됐는데 구독인님들도 언박싱부터 하라 하시니까 언박싱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필터를 거치지 않고 무지성적으로 쇼핑을 좀 했어요. 부산 와서 택배 뜯을 생각에 진짜 얼마나 설렜게요 언박싱 후루룩 하고 캐리어 까서 정리하고 언제 갈지 모르는 다음 여행을 기대하면서 또 살아가야겠죠. 독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택배 언박싱부터 후루룩 해보겠습니다. 또 샀어요. 세인트 제임스 민카이어 스트라이프 티셔츠 유명하잖아요. 20대 초반부터 몇장 찬지 모르겠어요. 계속 주부 장창 입고 있는 티셔츠고요. 이것저것 다 입어봤는데 민카이어 이 얇은 가볍게 착 떨어지는 그 느낌이 좋아서 민카이어만 입어요. 파란색 초록색 뭐 이렇게.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입고 있었는데 몇년 전부터 초록색이 민카이오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연두색, 녹색 이런 것만 나오고 진짜 찐 초록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쉬운대로 지금 계속 파란색만 사서 입고 있는데 기존 생제가 많이 해져가지고 뉴생제를또몇년 만에 다시 또 드렸습니다. 상상 있는 X20 사이즈로 구입했고 처음엔 살짝 박시하다가 점점점점 점점 빨수록 핏이 예쁘게 줄어들더라고요. 초반에는 이제 드라이를 좀 맡기다가 자주 세탁을 하다 보면 찐 파랑이 살짝 티미해져요. 그때부터는 그냥 세탁기에 돌려가지고 막 그러다 보면 이제 이 하얀 색깔 주무늬가 노래지거든요. 그때는 이제 돌이킬수 없는 강을 건넌 거라서 놓아줘야 돼요. 낡은 게 티가 많이 나서 그때는 이제 진짜 보내줘야 될 때라서 잠옷으로 홈웨어로 입고 있어요. 요새 입에 모탈을 달아서 제 말이 너무 많죠. 플랫폼 플레이스가 W 컨셉에 입점됐길래 실적 쌓을 겸 W 컨셉에서 구입했고요. 민카이어 18 테네스 아, 테니스 가격은 98,000원입니다. 저는 줄무티가 세상에서 제일 좋습니다. 줄무늬 없는 제 옷장은 상상도 할 수가 없네요. 생젤 로고. 저는 사실 생젤를 이거 하나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이 로고가 없다면 아마 생를안 사왔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잠옷으로 입고 있는 코로나 전에 구입한 생제 민카이어. 똑같은 컬러, 똑같은 사이즈예요. 이 파란색도 물이 좀 빠졌고, 흰 색깔 배색 부분도 많이 노랗거든요. 이게 좀 느껴지시나요? 파흰, 파흰 스트라이프는 표백제 같요 아주 하얀 게 생명인데 몇년 입다 보면 이렇게 노래지거든요. 넉넉한 핏이 나오고요. 길리도 가랭이까지 오고 엉덩이 다 덮고 길거든요. 근데 이게 또 빨다 보면 은 이만큼이나 줄어들어요. 이거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제가 한 한달 전쯤에 한참 그때 병원 다닐 때라서 인스타하면서 올려하고 있었는데 정원연 인스타에 실버 플랫슈즈 사진이 올라온 거예요. 아, 저게 어디 걸까? 너무 갖고 싶어서 잊어봤는데 그것이 셀린느 제품이라서 구매 대행으로 8, 9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아 그럼 못 사지. 빠르게 포기하고 제제품을좀 찾아봤는데 레페토의 실버 플랫슈즈였는데 약 46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레페토를 그 값에 살 거면 돈을 좀더 못해서 셀린느 거를 사는 게 낫지 않나? 레페토는 좀 가격대가 애매해서 포기. 보세를 또 열심히 뒤졌는데 실버가 한끗 차이로 좀 산티가 잘 나는 컬러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잘못 사면은 좀 은박지스러울 수 있어서 너무 저렴한 제품. 2, 3만원대 제품은 또. 버렸어요. 그래서 초이스한 게 실버라는 도매 실버 플랫슈즈였고요 서론이 너무 귀여워요. 고가 도매 제품이라서 신발 주머니가 또 있네요. 음. 네, 이런 거 챙겨주면 여행갈 때 싸가기 편하거든요. 아, 여러분은 안보이시고요 와. 15만원 정도 했는데 확실히 저렴이들 보다는 잘 만들어 놨네요 봤을 때 살짝 커보여서 걱정이 되긴 한데 잘 만들었습니다. 배송이 너무 안 와서 내가 언제 시켰나 확인을 했는데 발렌타인데이 때 샀더라고요. 근데 한 달이 지나도 안온 거지. 제가 3월 15일 아침에 서울로 출발했는데 그날 저녁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걸 어찌나 뜯어보고 싶던지 저처럼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배송이 한 달씩이나 걸리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영업을 못 뛰겠어요. 예 볼이 좀 어. 넓어가지고 살짝 크네요. 발볼이 넓어서 플래슈즈 이런 거는 한 사이즈 크게 신어가지고 주문하면서도 작으면 어떡하나 230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230으로 시켰는데 230이 살짝 크네요. 버클로 조절하니까 또 괜찮긴 한데 더 튀어나와서 또좀 보기가 싫으네.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쁘고 썬티 안나기 진짜 잘보셨어다 인스타 사진 가네수공업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인스타 사진 한번 노스페이스 시티 칠러 자켓 다크 그레이 컬러고요. 서울 가기 전에 샀는데 여행 가 있는 동안 도착했더라고요. 어제 집에 도착하고 못 참겠어가지고 하나 뜯은 게 이거거든요. 산책하고 운동 가고 운동할 때 가볍게 입으려고 산 옷이긴 한데 너무 얇아서 당황스럽더라고요. 가격이 있어서 좀 도통할 줄 알았는데 많이 얇습니다. 두께감이... 거의 뭐 비옷 수준이고 85 사이즈, 20 사이즈 구입했고 라인이 안들어가가지고좀 낙낙한 핏이 나긴 한다. 이게 또 좋은 게 주머니는 많아요. 윗주머니, 옆주머니. 끼어져 있는 거 아니고 따로따로 두 개, 두개 해서 주머니는 총네 개고요. 윗주머니는 찍찍이, 찌찌기. 찍찍이로 돼 있고 옆주머니는 자크 없이 그냥 이렇게 뚫려 있어요. 스트링이 있어가지고, 이 넉넉한 그핏또 이 조절이 가능하고, 저는 이렇게 넉넉하게 입고 싶어서, 이거 스트링은 안 좋았어요. 길이가 딱 팬티 밑선까지 내려오네요. 레깅스 입어도 엉덩이는 안 가르지, 길이. 길이는 짧아요. 짠! 바로비움이라는 클렌즈 주스고 브랜드에 서 선물을 보내주셔서 클렌즈 주스니까 내가 아는 그 맛이겠거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한 포를 마셔봤는데 세상 맛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마시니까 망고 맛이 나가지고 성분을 보니까 망고랑 애플 망고가 그래서 그렇게 맛있는 거였어요. 한 박스에 3만 원대더라고요. 너무 비싼데 싶어서 망설이던 찰나에 자산몰에서두 박스 사면은 머그잔 하나 챙겨주고 미니멀로스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개를 사은품으로 주는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박스에 주스 열포 들어있거든요. 두 개에 2만 원대에 팔더라고요. 뭐 일일 일식 같은 단식이나 굶는 다이어트용으로 산건 아니고요. 맛있고 마침 할인도 하고 구성도 좋아서 사봤습니다. 그래서 진짜 한 분도 못 만났어요. 한 분도 못 빼고 캔디는 친구들이랑 나눠 먹고 왔어요. 캐리어는. 아이시에라 건데 자크가 단단히 고장이 나서 여행 때마다 되게 불편해가지고 캐리어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 e 물질이 더 심하게 벗겨지고 있어서 가만히 두면 안될것 같아서 좀 건드려보려고요. 붉게 부어오르고 따가을 시기는 이제 지나서 한번 문때보는 거죠? 주말까지 지콕을 하기로 했거든요. 여독을 좀 빼려고요. 세명의 망고주스 있다가 훑어가지고 카페트 다 버렸어요. 망했다 닦아도 안 지워지고 전지 망했어요. v e n s a t i o n Steam coming up off the stove. Photographs down. Summer summer summer. Coming up off. 없어져볼게 하나 둘셋얍 하나 둘셋얍 투미 로와투로투로예요 투미 로 와요 투로로 들어오세요. 로와로와 네. 야. 일로와. 옷 갈아입자 소름 하이파이식축까한식축식축하이파이 인터내셔널 밴드도 읽을 수 있도록 신발을 어. 한 켤레 더 샀답니다. 어, 좀 크림색이 많이 심하네. 그때 로코 씨가 하석 말씀이 기억에 남는 게작업하 보고 싶어요. 이렇게 재범형으 인풋 신발인 엄청 음. 어렵게 얘기한 걸거아 어, 지금 이 곡에서 다른 우리가 잘 맞는 빵 같은 곡이 있을 것 같다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로 효과가 있는 곡을 그렇게 작업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하고? 어, 대본식이 Sing to me. 비비고 모둠 잡채 하나, 딸기, 펌킨티 다 마셔가지고 이번에는 우엉차로 사봤어요. 노브랜드 물티슈 두개 샀고요. 물빅 생수 하나, 제로 콜라랑 스프라이트 제로 하나씩 샀고요. 비빔면 할인하길래 한 봉다리 샀고요. 생크림 카스테라 하나랑 흰 우유 두 개, 미역국 끓여먹으려고 자른 미역 사봤고요. 아, 저제이주가이민 그래 예? 네. 아, 저 아, 나도 지금. <모르겠는데. 웃음> 아, 씨. 나 나, 나, 나. 아니, 그 진짜 이게 당신 이민 이민정이... 내가 길 <웃음> 그리고. 오, 아, 이거 들어오세요. 저도 흔한 말을 해줬습니다, 흔한 말을 습니다 사실 뭐, 형수님이자. 이렇게 아, 네, 봐라, 예. 네, 네, 지금 생각하면 좀 감사한 감상... 길을 마치 닿고 있는 것처럼. 준우야 이러면. 시간은 새벽 2시 52분이고요. 자다가 너무 시끄러워서 깼거든요. 위집에서 파티를 하는지 쿵쾅거리고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조금 조용해졌는데 깬 김에 25, 21한번더보려고요 싶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카스테라 조지려고요. 응. <목소리도> 내 마음이 그 사랑 말곤 너 하나 더 준다고. 아버님 문제야. <목소리도> 가. 정성껏 그렸어. 결혼하면 손 지져드려요. 한마디 하면 두마디씩 하지 말고. 조은뭐발 특별 매직캔지 후라이팬이랑 워크 하나 샀어요. 제가 다 뒤져봤는데 지마켓이 제일 저렴해서 아, 지마켓에서 샀어요. <놀람> 이제 5분 동안 뜸들여줄게요. 좀 본야. 도 사는 그녀의 차지였죠. 입니다입니다마지말 하지만 그의 목적은 있어 야망에 가득 찬아내와는 달리 그는 큰 욕심 제로좀 아웃 되어버린 지워 근데 한시간은 이제 끝나지 않았어요? 30, 30. 30. 30. 30. 나면 가만안 둔다 했는데 안 했나? 어, 내그만둔다 소리가 자꾸 나와라! 저도 오늘부터 훈련 참여 안 하겠습니다. 어? 이뿌리밖에 없었는데 <목소리> 야 레몬홈 신고말 알겠어 여기서? 아니 나 물에 담가 놓았거든? 고 근데 텀베러를 뛰쳐나온 거야 내가 <웃음>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그래, 뭐, 보다 보 뭐, 들었거든 하게 요즘 세상이 아예 양수엄마만못하겠지만기 김치를 진짜 많이 꺼냈다 너제인빈이가지고요 애기름 그런가 봐빈이요남자제었대리게생세대 고기 좀 먹고 아, 고기 얼마나 많이 먹게요 <웃음> 아니 짠 고기 <목소리> <맞아. 말고요. 웃음> <하얀 reflections> 아니 고기 말고요 밤에다가 딸기어 너도 50까지 밖에 못할기우물 째고 볼게 딱 70까지 못 할게 써치를 해서 주네그러세그는뭐 하지 마? 안 되냐 그러면 뭐? <웃음> 오늘 좀더할까더워주 <웃음>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여 사실 이번 때 계획 잡아서 내가 그냥... 너무 바빠서 계획을 안 세우고 왔거든요 빨리 응, 만난 아, 니가 엄청 지도에 표시 많이 했잖아 응. 난 너무 바빠 그래서 우리 여행은 이거 때문에 썸네일 이걸로 했다 몰라 김? 그거는가? 냥 아버지? 그 동그란 거, 어. 동그란. 어. 코바늘 같은 거 있어요. 베이지 있잖아요. 어. 있잖아요. 그냥 하든가, 어. 음. 음. 이런 거는 기본이잖아, 그니까. 뭐든 하면 하겠지. 2,000원 정도. 아, 아, 아, 도시. 환승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별로 안 좋아해 이카세를 응, 나 이게 뭔지 몰라. 돈까스야? 어. 맛있어? 응. 어아 그래, 냉장 하나 더 시켜야될까 고민했잖아 음, 맛있어 맛있어 안 <목소리도> 이걸로 아, 하면 잘했어 <웃음> 오늘 첫 끼다 첫 끼. 이거 필라테스하 너무 재밌어가지고 주서 방지팡 먹고 헤어졌어 나는 좀 어지럽더라 괜찮네 아무 때 좋아하는데 좋아. 좋아. 좋네 물에프 좋네 아, 오늘이 그거다시켜봐그 근데 그거 그저... <목소리도> 어떻가많으셨한한네 달도 돌려 얼마나요? 아 주말인데 신호등까지 주세요. 한국장을 보고 근데 넌큰 거는 싫어. 이거. 우와. 야 힙? 히, 아 지하스럽다. 얘들 오면 한번자 안녕하세요 꽃이 많이 떴어요 지금